아시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타원형 타원형을 고치는 음, 방법인데요. 여기서 드라이기를 열을 가해 가지고 열을 가해 가지고 그다음에 피니얼 피 주름을 켜주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열을 가했을 때 필림이 이렇게 퍼는 이렇게 열의 필님의 항복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을 가해주고, 다시 더. 더 이상 열을 가하면 필림이 녹아버린다. 더 이상 열을 가하지 말고, 거기까지, 필림이 체질은 거기까지만 얘를 가야됩니다 그,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만큼 필요로 한 만큼 이렇게 또 따주면 되겠죠 아까는 주름 때문에 우리가 태워주는 거 정확히 못 태워줬고 다시 또 우리가 정확히 태워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여기도 조금 전에는 조금 전에는 주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 칼질을 못해 줬는데 이제 주름이 없어진 다음에 완전히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칼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줘야 이와 같이 정확하게 칼질을 해주고 2부에서는 2부에서는 연면을 붙이고 연면을 붙이고 다시 또 칼질하는 방법을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타원형 연면 연면을 옆면, 붙이고 드라이기로 주름을 없애주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2부에서 다시 또 바로 붙여보는 것, 칼질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